안녕하세요, 말코입니다. 음, 요즘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영상을 찍기도 힘들고 편집하기도 참 힘드네요.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인선 보정에 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인선 보정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선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일자로 쭉 가공을 하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자로 가다가 대각선 대각선 가공이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팁이 있습니다 팁이 있는데 세팅을 보통 여기가 x 값으로 세팅이 되겠죠 여기가 재택 값으로 세팅이 되고, 그러면은 이 구간의 R 보통은 0.4에서 0.8, 크게는 1.2에서 RTV를 쓰게 되면은 RTV를 쓰게 되면은 물론 더 크겠죠. 그래서 이구간을 구간구간 마다 45도를 줄때 로스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로스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밑에 면에 갈 때는 이쪽이 닿고 위에 면에 올라갈 때는 이 R 코너로 가공을 해서 잔삭이 안 남게끔 하는 게 인선보정이거든요 제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느린데 좀 이해해 주시고 인선보정 쓰는 이유는 물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죠 이런식으로 미잔삭이 남거나 또 R 이렇게 코너 R 예를들어 5알이면은 외경으로 갈때 뭐 0.8이면은 이걸 빼도 돼요 그냥 그러면은 4.2가 나오겠죠 아니 4.2를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게 cnc 선반이고 뭐,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하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선보정을 씁니다. 인선보정은 보통, 캠으로 하셔도, 캠으로 해, 하셔도, 인선보정을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어플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플은 저도 안 사용해서 모르겠고, 또뭐 있냐. 또 그냥, 생짜배기로. <웃음> 사토리네 그냥 기계 내부의 기능을 쓰는거죠 보통은 뭐 요즘은 캡은 많이 쓰시는데 저는 잘 모르고 어플을 쓰기에도 핸드폰 계속 쳐다보고 하기엔 너무 귀찮고 그래서 기계 내부의 기능을 쓰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기가 어딨지? 어 잠깐만요 음, 이 내부의 기능을 쓰다 보면은 제가 방송을 잘안 해봐서 <웃음> 이런 거는 또 처음이라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처음이네 또 공구 넘버가 있습니다. 공구 넘버 이거는 공구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숫자를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통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있어요. 뭐는 아니고, 네모운데 공부 방향이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0. 이건 안 써요. 저도 이건 써본 적 없고, 그러면 뭐냐? 팁이, 팁이 향하는 방향에 팁이, 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R이, 이 부분이 향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있으면은 이렇게 깎나 치면 은 외경이죠. 외경 같은 경우에는 어디겠어요? 팁이 일로 향하죠. 3번 내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향하겠죠 음.. 그림이 이상하네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깎아 진행방향이 이쪽이니까 깎으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보통 외경은 3번은 이거 내경은 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면 보통 R팁 R팁 쓰고 홈팁으로 쓰는 경우에는 좀 세팅이 번거롭긴 한데 이거는 좀 응용단계라서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역바이트 내경의 역바이트 뭐 이런 가공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게 2번 근데 일로 뒤로 오는거 이거는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고 이거는 이거는 필히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2번 3번만이라도 외우셔도 보통은 뭐다 하고 나머지는 응용 1번 4번 보통 쓰는게 7번 8번 6번도 뭐잘 뭐, 쓰긴 쓰는데 저는 별로 안 쓰네요 그리고 9번 0번은 그냥 제로 값이라고 보면 되고 5번도 안 써봤는데 이것도 설명은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건데 공구에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외경을 깎을 때 3번으로 하고 내경은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지우는 기능을 잘 모르겠네요. <웃음> 일단 컨트롤 Z로 제가 어떻게 지우는거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웃음> 저는 제가 기능을 나중에 찾아볼게요 <웃음> 자 이거 였죠 어,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아. 공구의 진행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아니다 어, 외경 3번 그러면은 배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진행방향은 아까전에 했듯이 정해졌고 진행방향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타면을 뭐 보통, 기본 보통 작업하고 1차적으로 작업하고 2차적으로 올릴 때이 부분이 C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은 5 0파이 라고 하고 그러면은 x4.. 저 인성보정을 쓰게 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x48 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48이죠? x46. Z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42 왜 42냐 왜 42냐 팁에 오른쪽 오른쪽 이건 왼쪽 맞죠?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 저희가 눈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G42는 오른쪽 인선보정 G41은 왼쪽. 왼쪽 간단해요. 너무 더럽나? 예. <웃음> 네. 그리고 G1Z0점. 해서 X48점. 뭐, C를 주기 위해선 면치를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X46에서 여기서 채트 0 인성보정을 주면서 이거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미리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늦어 G라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46이겠죠? 이 부분이 음. X50점 Z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가 46 이리고 z0점에서, 저안보여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아, <웃음> 검은색이 안나오지? 어쨌든, 여기 46에서 46.z1에서 Z0.5 올리고 r <웃음> 4 8을 아니다. X48을 줄때 면치 0.4 그리고 50으로 45도 올릴 때 이렇게 0.4 이거는 제가 이미 값으로 준 건데 보통 1시를 그냥 이대로 주면은 버가 무조건 남아요.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거의 90% 남는다고 보고 날카로우니까 뭐 선반도 아니고 뭐 NC에서 할것 같으면은 면치를 줘서 완만하게 부드럽게 작업을 해주는게 좋겠죠? 이건 뭐 기계 기능인데 안 쓰는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케모이나 뭐 좌표값을 어플로 구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외경 같은 경우에는 3번 오른쪽 팁에 <웃음> 그림이 너무 더럽네. <웃음> 색깔이 왜안 변할까요? 제잘 못하는가요? <웃음> 어쨌든 팁에 오른쪽. 팁의 오른쪽은 팁의 오른쪽은 42 왼쪽 왼쪽은 41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내경이라 치죠 내경 쓰읍, 그림이 <웃음> 마우스로 하다보니까 <웃음> 엉망이네요 <웃음> 내경이에요 내경 <웃음> 내경공구에요 내경공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42면 오른쪽인데 이쪽이겠죠? 맞죠? 보이는 데에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이쪽은 41 보통 진행방향은 내경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가공을 하죠 그러면은 뭐겠어요? 보통은 41이죠 G41을 쓰고 쭉 내리고 R 잡히게 또 저걸로 외경은 사실 또 반대로, 반대 반대로 취사 외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의 홀더가 아, TV 이렇게 있으면은 밑, 1로 진행해서 올리면은 42가 맞죠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근데 위에서 내린다 그러면은 왼쪽이 닿겠죠 당연히 보이는건 여기가 닿는데 계산값은 여기가 지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이게 41 어... 네 일단은 G42와 41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너무 개판이라서 <웃음> 이해하실려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에 지우는 게 뭐지? 어쨌든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야죠. 일단은 공구 넘버를 공구 넘버 이걸 알아야 되시고 이번은 진행 방향 네,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맞지? 두 개. 이제 보자. 음.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진행 여기서 공부 넘버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1, 2, 3, 4, 5, 6, 7, 8 9땡은 없다. 쓰는 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보통 안 쓴다 우리가 이거 두 개만 알고 오늘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공구 넘버고 공구의 진행방향 G41 G42 팁 어디겠어요? 좌측 날 우측 인선 알 보정 값. 팁, 우측 날 인, 우측 인선 알 보정 값. 이것은 보면은 팁이 뭐, 이렇게.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겠죠 내경입니다 <웃음> 네 이건 왜 물론 RTIP도 이런식으로 아래로 향할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RTIP이 위로 향할수도 있겠죠 다 상관없어요 아래로 향하면은 8번이고 위로 향하면은 6번이고 열로 향하면은 이렇게 향하면은 7번이고 중요한거는 오른쪽이, 오른쪽이 닿냐? 왼쪽이 닿냐? 오른쪽이 닿냐? 왼쪽이 닿냐? 오른쪽이 닿냐? 왼쪽이 닿냐? 이거는... 몇더라? 어, <웃음> G 이게 40이네 이게 오른쪽이 닿냐? 왼쪽이 닿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면 42 이건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 왼쪽이면 41 이거는 반대니까 위에서 끌어 내리는 거겠죠 이것도 반대로 아잘 생각해보면 41이 먼저 달아요 보통 41이거든요 밀고 들어가니까 작업방향이 근데 안에서 땡겨 나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땡겨 나오는 거 이거는 42 이것도, 이렇게 내리는 거, 42, 41. 음, 간단합니다. 뭐, 오른쪽이 나오면 오른쪽 42를 써주고, 왼쪽이 나오면 왼쪽 41을 써주고. 어, 방송을 개판으로 했네요. <웃음> 일단, 제가 다음부터는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웃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 없이 시, 사투리 쓸게요. 시부했습니다 <웃음> 네, 이상 조산 기름 보제이 마크했습니다.